수키입니다 아, 이번 시험 어, 건축목공시험이 이제 마지막 이번 12월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데뷔해가지고 인천학원과 우리 서울학원에서 배웠던 분들이 전반기에 잘못된 분들이 학교하신 분들 말고요. 잘못된 분들이 시험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상기시키 있는 의미에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뀐 부분이 한 군데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40, 60부제는 2mm를 갖다가 더 주더라. 인간 전방기 때는 5mm를 줬지요. 5mm하고 2 m m 는 차이가 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5mm는 전기대표로 어, 가양했지만 2mm가 양쪽 전기대표로 불가능한, 특히 자동대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손듭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 2mm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치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치수가 어, 전기대표를 양쪽을 깎아 먹어버릴 수가 있다. 그걸 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거 다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에서, 일부에서는 지금, 어, 면도를 그리고, 팽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현치도를 그렸어요. 현치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면도에 좌우 석갈에 바깥선에다가 90도로 400, 400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현치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현치도를 그렸으니까, 이 현치도가, 어, 몇 가지 부지가 나와야 되냐면은 대공, 대공이 대공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석가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공과 상석가래를 만든 다음에 각 색깔을 칠해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어, 상석가래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상석가래 상석가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돌이 맨 하단에서 15mm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15mm가 15mm 나와요, 15mm가. 15mm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여기 상단에서 다시 400을, 어, 이렇게 뽑아줍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400이 나가주면은, 이 400선과, 이 400선과, 아까 15mm하고 연결을 해주면은, 상석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 끝하고, 여기 중앙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상사가래가 부재가 40에 40이에요. 40에 40. 그래서, 여기는 해치도니까 는 40을 잡아주면 됩니다. 40. 이렇게. 40. 40을 잡아주면은, 지금 선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부제에 선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40을 이렇게 잡아서 그려지금 이것이 상석가래, 상석가래가 되는 거죠? 반드시 0.1mm라도 어떻게 해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자로, 아무리 바빠도 작은 자로 한번씩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그리면은 이와 같은 부분이 상석가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상석가래가 나왔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 돌이, 돌이 A형 부재에서 A형이 40인데, 30, 10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만들어 놓을 때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40짜리가, 40짜리가 30짜리 위로 참 올라가기 위해서 이 30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부재, 부재 안쪽에서 밖으로 30이 이렇게 나가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30이 나가고, 여기서 이30 끝하고 옆 끝을 연결을 해주면은, 이게, 음 상석가래. 이걸 갖다 굵은 사람 그려볼게요. 기게 상석가래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그럼 상석가래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스케치업으로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번 시험에는 합격해야지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지 않고 이번에 다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은 중요한 게옆 끝에서 15mm 그 다음에 여기 30mm가 나간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알고 계신, 이렇게 30이다. 여기 15다. 이두 개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요것이, 요것이 상석가래. 상석가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 부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재가 되겠죠. 이, 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대로 올려놓고 먹금치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것은 요 뒤에 대공. 왕대공. 공자선, 왕대공, 이걸 갖다가 지금 만들 거예요. 저것은 부재의 위치를 40에 70이에요. 40에 70이면은, 여기다가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70을, 현취도니까 그러니까 7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70을 할 거예요. 그래서 30, 40 할까? 30. 하나, 둘, 셋. 30 이렇게. 40과 3 0이 30이 물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40이 이렇게 오고 40이 40이 숫돌이 숫돌이 딱 중앙까지 오면 돼요 이 중앙까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30은 30은 어떻게 40이 물매거든요. 30은 30은 숫돌에 박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30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 30이 나가야 되겠어요. 이만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얘를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뭐가 되냐면은 음, 대공 뒤에 있는 대공 대공이 돼요. 목조 주택에서도 대공이 있죠. 대공 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그죠이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대공은 이발로 자르면 된다. 이건 나무 자르는 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는 것은 뭡니까? 현치도는 나무를 대고, 나무를 바로 먹금을 해서 자르는 겁니다. 그현치도죠 그래서, 여러분잘 아시겠지만은,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자르면 되고, 물매는 이게, 이게 물매, 물매, 이게, 이게 물매 각이에요. 대공의 물매각. 물매가 40이라고 랬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뒤에, 여기 뒤에 까져있는 게 물매지요. 이게 40이라는 뜻입니다, 이 넓이가. 그 넓이가 이 넓이에요, 이 넓이. 이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현치도를 갖다가 실물을 보면서 현치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까지 나왔어요? 대공까지 나왔대공까지 대공까지 그럼 대공 나왔고 몰매 좀 잡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왔지요. 이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이제 좌석가래 우석가래 다시 말하면 시온 시투. 이두 개를 하는데요 석가래 부분에서 여러분들 헷갈린 부분이 있지요 뭐가 헷갈려요 석가래가 돌 위에 이렇게 딱붙으려그러면은 이렇게 앉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비꼬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돌이 상단에 석가래가 앉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터질도 굉장히 힘들지요 그여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게 이거예요 이렇게 자석가래 팽면도의 좌석가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돌이 상단 이게 돌이죠. 돌이 상단에 접하기 때문에 돌이 상단에 만나는 지점 두 개가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이두 점이 있어요. 돌이 상단하고 석가리가 만나는 지점, 그 이렇게 만나 야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이두 점이 있으면 이두 점을 돌이 바깥선하고 직각으로 투영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돌이 바깥선이죠. 바깥선을 이, 선, 이 점을 가지고 직각으로 투영을 시킨다. 이게 투영을 시키면은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선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치도 석까지 가, 가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이 박, 음, 저기 자석, 모석갈의 바깥 선하고 90도로 투영을 시킨다 이렇게 투영을 시켜 가지고 이 현치도 음, 석갈에 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가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니까 이렇게 가져니까 뭐가 생겼어요? 제비꼬리가 생겼어요. 다음 볼까요? 제비꼬리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죠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금방 이렇게 투영을 시키니까, 여와 같이, 이렇게 삼각, 삼각불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불이 생겼으면은, 다시 요 삼각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또 삼각볼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 저걸 한 거거든요. 이 선을 갖 투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진한 색깔로 해가지고, 확 표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석가래 상당 부분 먼저 하고 이걸 갖다가 굵은 편으로급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다 가 표시하는 것은 여기 여기에 여기에 지금 이게 어, 석가래가 대공에 붙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붙이려면은 여기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삼각편대, 삼각편대, 말은 기억나있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편대, 삼각편대. 그래서 여기, 여기 중앙 석가래에, 석가래에 있는 부분에 한 점, 한 점, 그 다음에 여기 두 점, 그 다음에 여기 세 점, 이렇게. 이렇게 세 점이요. 이렇게 세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세 점을. 그 다음에 요세 점하고, 요세 점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점, 2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점을 2점을 수정을 할게요. 이점을 2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점으로 이건 이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각 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점하고 이점하고 요 안선이 우석깔의 안선이 올라와가지고 좌석깔의 안선과 만나는 이점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이, 여덟 점이 나무에 그려지면 이렇게 위에서 붙는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또 나무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 한 번에 어떤,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그릴 때는, 이렇게 삼각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90도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눕혔지요. 현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눕혔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음, 정삼각형 잘, 다를 이것이 역할을 한다고했어요 여기 이 철자가 이렇게 가지고 이걸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선 하나 그려주고 어디까지 이렇게 위에까지요. 그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선 그려주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맨 끝에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삼각자에서 이렇게 각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서 이렇게 정삼각자 역할을 해주고 이걸 내려, 내린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 가서 나무가 정확히이먹음을안해 놓으면 나무가 착 달라붙지 않겠죠 우리가 가공을 해 놓으면 이게 틀리면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은 벌써 잊어버리고, 여기는 손이 많고, 손이 적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시험이 대칭이 나온, 전번에는 대칭이 나온다고 했다가 비대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칭이에요. 그, 코, 그, 저기 저, 기어 저, QNS에 가서 보면은요, 공개시험 문제가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만들면은, 이걸 갖다둘 복사를 하면 돼요. 복선은 큰 것만 그려야지, 나머지는 그릴 필요가 없다. 하나만 만들면 돼서 이게 선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오석가래를오석가래를 한번 굵은 손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석가래가 이제 표시가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분명히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관한테 분명히 어필이 돼야 됩니다. 어, 나는, 나는 이렇게, 어, 도면을 그릴 줄 안다라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선이 굵어야 됩니다. 연필로 사상해놓으면은, 잘못하면은, 채택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명히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표시를 해줘라. 그러다가 수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우리가 절단한 부분은요, 색깔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세요. 해주면은, 나무를 갖다가 뒤고 자를 때, 위로 그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선을 갖다가 표시할 때, 이게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구분을 시켜주면 좋아요. 이렇게요. 선 구분을. 이게 상단으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그 다음에, 얘가 하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매거든요. 물매. 몰매. 그래서 물매가 뭐예요? 물매가. 지붕 각도죠. 지붕 각. 지붕 각이 물매예요. 물매 물매를 잡기 위해서 물매가 이게 물매지요 이게 물매 여기 이거 자석가래 우석가래가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석가래에다가 자를 대면은 팽팽해요 팽팽하게, 팽팽하게 이게 물매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여기 잡아주려면 물매점이 있어야 되겠죠 물매점이 어떤 거냐 이게 물매점이에요 이게 평면도에서 우석가래가 내려오면서 우석가래가 내려오면서 우석가래가 내로 내려, 평면에서 내려오면서 밑에 돌이 하고 돌이 하단, 돌이 하단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거든요. 이게 물매점이에요. 물매점. 요 물매점을 아까 여기 제비꼬리 만들면서 했던 것처럼 이 바깥선에다가 직각으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직각으로 투영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투영을 시켜주면은 이와 같은 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선을 갖다가 한번 연장을 시켜볼게요. 이렇게요. 연장을 시키면 제비꼬리 바깥선에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 이게, 이게 제비꼬리죠. 이게, 이게. 그렇죠? 여기에 만나는 점, 여기. 요게, 에 음, 물매, 저, 물매, 이 물매선이에요. 물매선. 그러면 여기 한 15mm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15mm로 해가지고 바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점을 잡아서 바로 재보고 해야 돼요. 여기 표시가 안 되면 어때요? 시관이 채점을 할 때, 시점을 할 때, 이사람이 물매점을 만들지 모르는구나. 그냥 대강 물매를 잡았 대표를 잡았구나. 이렇게, 음,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매점 물매선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물매선을 좀 길게 그으세요. 이렇게 길게. 나는 물매점을 물매선을 이렇게 내가 만들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매점 15mm가 까진 부분이 이게 바깥 이 안으로 까진 부분이 이부분이라이 말입니다. 이 부분. 이게 물매 물 이걸 이걸 갖다가 15mm 가 잘려진 부분이에요. 바깥은 그대로 있고 안으로 15mm 들어간 거 이게 물매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게, 음, 도리. 도리. 아래, 아래 보면은 뭐예요? 음, 이게 도리라고 그래요, 도리. 도암돌이숫돌이 다시 말하면 A1 부재, A2 부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도리를 표현을 안해준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도리를 반드시 큰, 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리가 도리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각 부제는 각부재는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표현이 되 있어야 된다. 뭐로요? 음,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로 구분을 시켜서 표현을 해야 된다. 색깔별로 가져가셔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아낌없이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것이 A1, 음, A2 부재구나 이렇게 하고 그 A2 부재가 다시 말하면 숫돌이가 어, 암돌이를 올라타고 있죠 이렇게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암돌이를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을 되겠지요 그래,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서 표현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 음,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대공이죠, 대공. 대공. 대공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석가래. 상석가래. 그 다음에, 음, 어, 이 부제는, 이 부제는 음 우석가래 다시 말하면 A1, A2지요 A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여기는 돌이 음, 암돌이 아참 여기 저 석가래는 C1, C2지요 이 C2 여기가 돌이가 암돌이가 뭐예요? A1,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C1, C2. 그 다음에 대공이 D. 그 다음에 상습가리가 E.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틀만창틀만 창틀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좀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가지고, 이연시험에 만져를 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어쨌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